요도는 뭐시라예요 저는 파프리카, 피망 가끔 저는 잡채를 진짜 좋아해는 잡채에 파프리카 들어가는 파프리카인가 피망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가끔? 그럼 너무 화가 나요 내 잡채에 누가 파프리카를 화 파프리카 파프리카 빼도 잡채에서 파프리카 향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잡채! 파프리카 넣지 마세요! 하나 파프리카 어때? 내가 말했지? 너무 싫다고 미역국에 파프리카 p 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p 파프프카카 a Paprika, p a 맞아 맞아 파프리카 행 i 난다고 맞아 맞아 k a p 정도도 i k a Paprika, p a 봐봐 파프리카 아사가서 벌써 파프리카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 어, 파프리카 싫어 파프리카 진짜 파프리카다 이 예. 가게를 차리고 싶어 이걸 팔고 싶어 파프리카 야! 어, 파프리카 그거 할 거야 파프리카 테러 눈에 보이는 파프리카 테러 해버릴 거야 짱구인맛이라니요 입 맛이 좀 고급진. p 아, 파프리카 대 브로콜리. 브로콜리 파프리카만. 음, 브로콜리 i 들어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파프리카가 들어있는지 먹겠어요. 민초 대 파프리카 i k a 싫어해. 파프리카. 파프리카 두부랑 같이 먹기. 파프리카 때... 송은 뭐야? 파프리카송은 뭐야? 파프리카도 그게 무슨 송이야? 언니 어, 파프리카 안좋아요 파프리카 뭐야? 파프리카 싫어 싫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음. 극혐이에요 파프리카 전국에 파프리카 화내요 미안 파프리카야 하지만 음. 우리는 좀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해서 아직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내가 더 성인이 되어서 올게 파프리카야 샐러리 노란 파프리카 당근 아, 예. 빨간 파프리카 파이팅 파프리카들 파이팅 파프리카, 파프리카들 화이팅하고 파프리카 파 제일 싫어하네 는 진짜 싫어해 자꾸 파프리카 얘기하는 우정들 나한테 머리 꽁 당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런거죠 머리 꽁 So... Uh -huh.